유호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 됐어요. 네. 오늘 네. 주제 네. 우리 수빈이가 설명 좀해 주시죠. 오늘은 우리 검은 고양이 아, 검은 고양이 노래 처음에입니다. 검은 고양이를 아, 이번에 나오는 건요. 아, 내려야 내려. 내려. 네. 이번에 또 솔로 버전을 네. 준비라. 맞아요. 음악 네. 나오 되게 높잖아요. <웃음> 수준이 되게 높아요. 네. 합격표를 받아야 네. 이제 많은 또 엘리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죠. 맞죠. 네, 이게 제 생일날 발매가 되는데 25일날 테이크 오그라는 노래인데 혹시 호걸이라는 곡 틀었을 때 어떤 음악이 있는 같아요? 좀 세지 mm. 않을까? 아. 세 안, 완전 테이크 다운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준비되셨나요, 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베이스가 인상적이네. 빵빵하네요. 한세가 굉장히 위스퍼를 좋아하네요. 제에 더블 쳐주는 거야. 오. 오. 아, 딥하우스구나. 오. 어 트랙 이거 되게 잘 찍었다. 어, 11버 코인에 약간 그런 가상가요? 어, 그러네 코인이 들데그그은 그러니까 코인 아닌데. 아. <웃음> 아, 그 코인 어 아, 근데 이게 휴, 뭔가 <웃음>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웃음> 아니야, 진짜 괜찮은데? 음, 되게 그거구나. 완전 아, 오... 구 어, 그 되게 평소에 좋아하는 거 많이 나사도고이 <웃음> <웃음> <웃음> 중간에 아. 들으면서 아. 좀 코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옛날부터 한세랩 들으면은 뭔가 그게 아. 집중하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왜타이틀이는지는알것 같아. 어 나도. 아. 아무래도 한 세가 갖고 있는 그 랩핑을 굉장히 그치. 잘 묻어난 트랙이면서도 아. 잘 조화가 맞는 것 같아서 맞아. 멋짐이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난 것. 같아. 응. 그 유명하신 이번에 파테코 님이랑 같 작업을 했다고 그래. 들었어요. 아 파테코 님 아. 좋죠. 네. 코 형이랑 이제 DL 형이랑 어. 셋이서 만든 앨범인데 어. 그렇습니다. 아 그래 이거 이거 얘기해 면또 약간 오늘 약간 좀 어. 그래. 지금 그게 되게 긴 사분을 느꼈을 거야. 아 그럼 이건 솔직히 이 팀에서 하는 게더 그렇지. 오늘에 어, 어. 어, 그래. 원래 좀 그래. 음악을 들을 때어떤한 이미지나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게좀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가 좀 나오잖아요. 어.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디어가 계속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굉장히 어. 재밌게 참. 뭔가 하늘색만 딱 랩이 딱 보이기도 하면서 좀 희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경쾌해가지고 후부분에서 사운드가 좀 이렇게 해서 혹부분에서 뭔가 조금 분위기 타기 딱 좋은 식당. 수빈이 뭔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수빈이 약간 약간 음악 적으로 딥하지 않아하고좀 생각하시는 거 알으니까 일단 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아뻔하지않고 아 가장 많이 사랑받는 뭐뭐 트랩이나 뭐 분배 뭐, 뭐, 뭐 이런 거 있, 오, 있잖아요. 그치. 사운드 자체도 약간 사이버틱하고 응. 감각적인 트랙에 또그 공격적이고 약간 또 날카로운 응. 한세영의 보이스가 담기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응. 그, 그 곡이 나온 것같 아, 역시 음. 지금 이 짧은 순간 음. 3분 동안 이거를 분석해야돼 역시 <웃음> <웃음> <혹시> 노의 <노래>, 대화 <웃음> 수준에 갈수 없고, 깰수 없고, 잘하지 못했어. 릴리스뿐만 아,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한세 랩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활동할 때 진짜 언급도 되게 많았어요.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좋은 그렇죠?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한세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나오면 한 번씩 들어주세요. <웃음> 아, 그래. 우리 한세의 노래를 해시태그로 아, 한마디 정의, 네, 정의 네. 한번 해봅시다. <웃음> 해시태그 태그 over 해시태그 K-pop 해시태그 게임 over. 라 야.. 수빈이가 다 했다? 아, 뭐, 아, 아, 아, 맞아 아, 진짜, 아니야, 딱세진까지만되잖 나는 해시태그 네온 어? 네온? 네온? 네온에 오, 정확한데? 밤거리의 네온 거리랑 되게 잘 어울린 것같아 아, 네온 둘이 아. 약간 아, 좋아요 야, 네온. 네온. 야 테이크 볼 게임 오벌 네온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어. 네온 제가 생각한 이미지들을 말해줘서 잘 만드는 것같은 아 그걸 피우는 게더 대단하군요 한 25일 발매들 제첫오피셜 익스테이 블레이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입맛에 따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25일 6시에 나온대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리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테이크 오버! 테이크 오버! 테이크 오버! 언더 테이크 오버! 테이크 다운! 너 어때? 언더 테이크 오버에 나